차고싶분 겨, 차고싶지 60대 시니어부, 20대, 아, 6 60, 0대2 0대라 60대 시니어부, 지금. 아까 4강이었으니까 이게 결승이죠. 저쪽 팀을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유스마일이고. 저쪽 팀이 어디죠? 결승이죠. 자 60대 신의 어부 2부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5대1로3점아 맞서고 있는 유스마일입니다 60대 신의 부 2부 결승전 아 이노스타 뒤쪽에 수비는 여성분이네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인데 예전에 축구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축구를 잘할 수가 없죠 60대 시의어부 2부 결승전 <웃음>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5대3으로 유스마일이 3점 리드 시니어부 2부 결승전 이노스타와 뉴스마일 이노스타와 뉴스마일 세트속과 0대0에 7대5로 2점 앞서고 있는 뉴스마일입니다. <목소리> 시니어부는 거의 쇼트논이그지 거의 제약입니다. 특히나 여기 현재 마사토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쇼트 위주로 넣는다면 사실 수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아시아 귀압과한개 8대, 8대 6이점 앞서고 있는 뉴스마일 60대 시니어부 2부 게임입니다. 아라 Stay. Stay. Não, eles, <tosse> <tosse> 이 김의 상부, 이 김은, 김정태 씨 사모님을 면서 강요와 같은 어 선배를 얻었기에, 삭과 상품을 드립니다. 이 박수 신속부에서의 나 아이고, 참. 1, 2, 자, 2부 결성전. 2부 결성전. 아, 여기도 초박빙입니다. 60대 신의어부. 2부 결성전. 아, 어쩌총 청정이다. 시니어부 결승전입니다. 배터리가 이게 급성 충전을 해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본보석에 가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14대14 매치입니다. 아, 여성부 2명이 들어갔는데 상당히. 아, 찍고 있습니다. 아, 초박빙입니다초박빙 14대14. 예? 네. 14대14 아, 대단합니다 아, 여성부가 들어가서 지금 2부 결승전 1점 리더 아, 14대14 초박빙이네요 만나고 왔나 뭐아 상원하고하고라고어니다 아, 그 회장님, 신앙 한번 해서. 아, 여, 자문위원님, 오늘은 협회장님은 시작한다. 상 자문위원님, 이부 시상하겠습니다 어, 아, 좋는데, 달고시 이부, 좋은 사 이부, 말고바 이 팀은 김광용 대구시 자문위원 조구대에서 상기와 같이 우상 성적을거기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조구협회자문위원 김광용 <목소리> 선물 푸지방에 드리겠습니다. 어다못 받게 다섯 더 나왔어요. 아, 앞에 앉아 놓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너무자 너무...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첫 세트는 이노스타에서 가져가고요아 이제 유스마일에서 가져가고 두번째 두세트 2세트 게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2세트 네, 게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60대부 2부 60대 시니어부 2부 결승전 공동 3이 시일 2부 좋은 사람들 이 팀은 김광용 대구시 사무연 족구 대회에서상기와 같이 우선 성질 거뒀기에 3점과 상품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대구광시 족구 대사무연 김광용 상품 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상품 자, 유스마일과 이노스타 2부 신여부 결승전 자, 이노스타는 여성부 2명까지 수비 좌수비 우수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수비하는게 예사롭지가 않네요 1타 첫 세트는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중에 유스마일이첫 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하이아 게임은 흥미진진합니다. 유스마일 공격수 아자라고 때리니까 수비 아자라고 받습니다. 저저저저저저저저기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니, 잘 거야. 이거 이거. 아, 아좋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 잘하고 있는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회 q u a 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一个好了 외급을 회원님, 또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3포트, 철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포트, 철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포트 철수. 3포트 철수. 오늘 기념 많이 잡으세요. 3포트 중간에, 중간에가 3포트입니다. 이벤트, 번에 경기, 이번에 경기 하면 안됩니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따로 모임할 때가 누가 감동내야 아무도 안받았대알구볼 회원님 1코트 메타 철거 좀 부탁드립니다 알구볼 아, 네. 회원님 1코트 1코트 철수 아! 아니 1코트 왜 첼수? 준비해 님인 코트 내에서 제좀 부탁드릴게요. 잠만 비켜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스 빈장 모그다이 오늘도 타즈기 톱이 나 있다. 아라라 아, 내것로 어쩔 수 없지. 원래 면 선수가 네 명이니까 네명할 수도 있는데. 아직도 아스키. 아스키. 아 아스키. 아개아스다아스 아스키. 아아스다아스 아스키. 아스 아스키. 아스아아아 <놀람> 뭐, 뭐, 또, 또, 어,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 따로 고는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 어모니는 바로 그 김영준 이에요상은 다섯 보여가 있어. 그 시간 나서 심판상 말을 사람 하는 심판사 너도 줘야 되 그런데 이제 상품이에요. 러면이거예심판상예예어좀예예예 아니요, 신봉서, 어, 신봉서, 이태일이더라, 이태일고 이태일보다, 응까지가 어, 대체 뭐 이사장이란 지금 이사장이라고 안 들어가고, 어디가 들어고 자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이노스타와 유스마일의 2부 60대 부, 2부 결승전 60대 2부 결승전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합비신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현재 스코어 6대 8로 유스마일이 2점 리더 첫 세트는 유스마일에서 먼저 가져가고 2세트 게임 진행중입니다. 이노스타에서 지금 뭐 인이다 아웃이다 얘기를 했고 또그 유스마일에서 하비심을 받고 세트 네. 코과 8대 6으로 유스마일이 아직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이노스타와 유스마일 60대 시니어부 2부 결승전. 아니야, 아니야, 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가 뭐, 뭐, 뭐, 뭐, 뭐, 가자 가야기 때문에 심판 심판 선수 신판상보다 일본 같이 시판 최우수 심판상 수상하겠습니다. 우수 심판상 최우수 심판상 최우수 <목소리> <제우도> 심판상 <목소리> 이태기 <목소리> 우수 심판상 이영순 <목소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심판님 제가 짝지고 이거 공이 우수 심판상 <목소리> 이영순 <목소리> 이영순 앞으로 나오세요. <목소리> 네, 축하드립니다. 최우수 심판. 이태기. 여기서입니다 아, 저도 한번안봤어요 아, 진짜 다음에 리시만 원씩 이거 이야 뭐. 일보 시상하겠습니다. 일보 시상하겠습니다. 울산 남구 시베리 일산. 부수앞으로와주세요구공동부로습니다요 아 일단 남고 팀승리 오늘 삼성도 비슷한 경기장에서 서울에서 삼성 삼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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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아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아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김광현, 으 비댄 자동으로 가기 싫다. 아! 이거를. 지금. 아! 이를 지금. 지금. 지지 자, 12대11로 유스마일 1점 앞서고 있습니다. 첫 세트는 유스마일에서 1점을 한 세트를 먼저 가지고왔고요 이노스토와 유스마의 60대 신여부 2부 결승전. 아, 각주 왔는데 쉽게 받아내고. 아. 자수비가 얘기해 줘야 되는게 아니고 우수비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노스타 우수비가 이나우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13대 11로 2점 리더하고 있는 뉴스마일 서브 자, 약간 흔들린 것같지만 괜찮습니다 쭉 아, 아. 아하 아쉽습니다 13대12 초박빙 입니다. 13대12 초박빙 이노스타와 뉴 스마일의 60대 2부 결승자 이노스타의 좌수비 우수비는 여성부아아 네. 어쩔 수 없죠 14대12 매치 14대12 매치 첫 세트 유스마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을 획득한다면 60대부 2부 결승! 우승은 유스마일입니다. 아하! 아하! 아아! 살리냅니다. 자, 14대 12초박빙 이노스타 만만치 않습니다. 여승부두부 아... 이건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잘 찾는 건못 봤습니다. 자, 이노스타... 아우. 60대 분은 뭐, 거의 빠따가 필요 없어요. 우승 우승! 스킬이 중요하죠, 스킬! 스킬 좋고, 스킬이 중요합니다. 이노스타와 유스마이 14대 13 초박비 2부 결승! 아, 차입니다 아, 아쉽게 이걸 차내네요. 자 3세트 가야 되나요? 힘드실 건데 3세트 가야 되나요? 와... 아, 14대 14 60대부 2부 결승전 첫 세트는 유스마일에서 득점을 했고자두세트두 번째 세트 14대 14 결승 자 여기서 한 점을 내면 3세트를 가느냐 마무리하느냐? 아, 유스마일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